안녕하세요 비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꿀잠이 가능한 좌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내 좌석의 머리 받침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면 꿀잠 예약하셔도 됩니다 이런 모양의 좌석은 머리 받침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귀가 닿는 부분, 그러니까 머리 옆부분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내리기 전에는 원래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